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 포입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말하면.. 어머 어머 귀걸이가 떨어졌네 <웃음> 벌써 시작부터 왜 이렇게 안 좋니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말하면서 메이크업 찍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계속 더빙으로만 했던 것 같은데 몇일 전에 라이브 스트리밍 켰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저보고 말하면서 메이크업 찍어달라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찍고 있어요 오늘은 좀 연말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연말이라고 다 놀러 나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블링블링한 제 취향 그대로 살린 스파클링한 좀 네, 핑크핑크한 그런 연말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글리터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한번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운데이션은 랑콤 거쓸 거예요 좀 수분감이 있는 그런 좀 촉촉한 파운데이션 중 하나예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말하면서 찍는 거라 조금 버벅버벅하고 조금 프로페셔널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빙으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더빙이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어머. 귀걸이가 자꾸 귀에서 빠져 갈랑 저는 아예 귀걸이를 빼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슬려가지고 안 되겠어 자꾸 옆에서 달랑달랑 소리 나고 지금 내가 파운데이션 하는데 아주 쓸데없이 옆에서 그냥 달랑달랑 거리는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스펀지 부분으로는 코 부분 해줄게요 저는 코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브러쉬로 안 하고 다 이렇게 스펀지로 따로 두들기거든요 그래야지 모공도 잘 가려지고 코 부분이 들 뜨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로라메르시에의 트랜스 루센트 루스 세팅 파우더예요 번들번들한 부분, 유분기만 잡아줄게요 약간 이런 데 있잖아요 눈 밑에 여기, 이 나비존이라 고 그러나? 여기는 번들번들하면 진짜로 개기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잡아주셔야 돼요 코 부분이랑 어 브러쉬에서 쓰긋네 <웃음> 브러쉬를 빨 때가 됐나봐요 여러분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아주 향기가 <웃음> 향기가 올라오네요 음, 쓰긋네 <웃음> 베이스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쉐딩은 투쿨포스쿨 3세기 쉐딩을 사용할게요 여러분에게 굳이 안 알려드려도 알것 같죠? 여기 바로 빵꾸가 나있어요 지금 화도 많이 써가지고 빵꾸까지 났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제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여기 눈, 여기 코, 뭐라 그래야 돼요? 미간 그리고 여기 눈두덩이 이어서 이렇게 유명을 들어갈게요 저는 여기가 빡 살아야지 코 쉐딩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되게 중요하게 오래도록 문질러주는 편입니다. 부슬부슬한 브러쉬로는 코끝 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코끝이나 코벽 쉐딩 따로 해줄 때 이런 브러쉬 사용하거든요. 그럼 또렷한 화장하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코끝 좀 쉐입을 이렇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약간 이렇게 콧망울도 쓰담쓰담 쓰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코벽도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 들어오는 편인데 일단 코가 기신 게 이제 스트레스다, 콤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코벽에 이렇게 굳이 줄을 안 그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줄을 긋자마자 코가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이 정도, 요기나 코끝에서 멈춰주시는 게 네, 좋아요. 그리고 코가 기신 분들은 여기 여기 터치해주시면 좋습니다. 코끝 크고 넓은 붓으로 이제 턱 쉐딩 해줄게요. 이 투쿨포스쿨도 이제 바꿀 때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 핫펜도 다 드러나고 너무 질리거든요 얘한테? 딴 애한테 조금 정착하고 싶은데 일단 얘는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진짜 버릴 거예요. <웃음> 너무 질려. 여기 광대도 쳐줄게요. 우리 옆 광대분들 Listen carefully 여기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바로 아이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여러분. 점점 가까워지는 카메라와 부담스러운 당신들. 어쩔 수 없어요. 아이메이크업을 여러분께 잘 보이려면 이렇게 카메라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그마 제품이고요. 웜 뉴트럴 볼륨 2에요 색깔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이 팔레트에 그 땅콩 색깔 이 컬러랑 분홍빛 도는 이 컬러를 서로 섞어줄게요. 오늘 살짝 핑크빛이 돌아야 돼요. 눈두덩이 전체에 약간 핑크빛을 섞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베이스는 조금 넓게넓게 넓게 깔아줄게요. 오늘 너무 소심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눈두덩이 위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베이스 섀도를 처음부터 조금 영역을 넓혀서 발라주셔야지 나중에 포인트 섀도우 바르거나 음영 섀도우 발라주실 때 베이스가 묻히지 않거든요? 오랜만에 좀 과한 메이크업을 하려니까 내 마음이 들뜨네요. 항상 요즘 조금 정적인 부드러운 메이크업만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제 취향을 여기 이번 메이크업에서 뽐내려니까 제 마음이 지금 심장이막 두근 세근 두근 세근 막 두근 밖은 난리가 났는데 너무 신나요. 이번엔 여기 약간 쿠퍼빛 골드 이 색을 사용할게요. 이제 눈두덩이 가운데서부터 조금 이렇게 펴발라 줄게요. 또 너무 넓게 말고 살짝 아까 베이스 섀도우 칠했던 범위보다는 조금 더 옹졸하게 해주세요. 갈색깔 이 컬러를 쉬머한 브라운 섀도우와 서로 믹스할게요. 눈 끝에 살짝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좀 음영을 빡세게 확실하게 주셔도 될것 같아요. 다른 섀도우 팔레트..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리고 이제 시그마 말고 다른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할 건데요. 이번에는 로라 메르시에 제품이에요. 나이트라이트 아이앤치크 컬렉션이고요.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이에요. 이 약간 레드 핑크, 레드기가 도는 이 핑크 컬러를 먼저 사용할게요. 역시 확실히 이렇게 메이크업 화려한 메이크업 할 때는 좀 붉은기가 많이 돌면 확실히 메이크업이 많이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 컬러는.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글리터 라인의 찬란한 백이롱이라는 네, 섀도우예요. 글리터 섀도우고요. 얘는 이제 눈 가운데에 그냥 뾱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이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는 프로 A청담의 스테이온 젤 라이너 브라운 색상이에요. 제가 굉장히 잘 쓰는 젤 라이너잖아요. 음, 오늘도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오랜만에 쓰네요. 그래서 좀 굳은 거 같기도 하고. 응? 굳은 거 같아요. 어머! 너무 오랜만에 썼나봐요. 아이라인 이제 뒤부터 잡아서 그려줄게요. 눈 앞쪽도 살짝 튀어줄게요. 눈꼬리를 살짝만 빼줄게요. 이 브러쉬에 묻혀진 섀도로 살짝 라인을 빼줄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라인은 이 정도로만 빼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미샤의 시크릿 래쉬 5호 가즈입니다. 살짝 끝에만 커팅해서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히로인 메이크 롱앤컬 마스카라예요. 키스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스카라로 그냥 컬링 해줄게요. 그냥 보통 약간 좀 진한 속눈썹 같은 거 붙였을 경우에는 그냥 마스카라를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 또렷해져가지고 안 해줘도 되는데 오늘 이 속눈썹은 좀 약간 좀 기대 못 미치게 좀 힘이 없네요. 희마리가 부족해서 좀 마스카라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3CE의 스타일난다 아이 스위치 더블 노트입니다. 입자가 굉장히 크고요. 잔잔한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막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 그런 글리터 제품이에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긴 한데 오늘은 조금 눈에 미러볼을 달아볼까 하고 제가 이 제품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 제품을 눈 밑에 이렇게 한 세, 네 군데 콩콩콩콩 찍어줄게요 그리 이거를 약간 눈두덩이에 도 살짝살짝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이제 눈 어차피 뜨면은 여기 속은 다 날아가요. 눈 쌍꺼풀 라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쌍꺼풀 안쪽에 글리터 바르면 어차피 글리터가 날아가니까 살짝 이 위에 있죠. 눈 뜨면 보이는 이 위에 콕콕콕 이렇게 찍어주면 되게 티가 나요. 이제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건데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아이돌라이즈 버건디 와인 4호예요.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저는 제일 차분해질 때가 역시 아이라인 그릴 때 제일 차분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아이라인 그리면서 공부할 걸 그랬어요 하드 산만해서 문제였는데 라이너 그릴 때가 제일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진짜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글리터를 붙이면 돼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글리터는요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요 동공 밑에 한번 찍어줄게요 아 지금 글리터 붙였는데 글리터가 화면에서는 색이 반사돼서 막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초록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보면 이게 분홍색 글리터거든요 되게 아쉽네요 그게 나름 분홍색을 포인트로 잡았는데 이게 카메라가 참안 도와주네요 이거는 드디어 본통제 가져온 아이오페 아이브로우 오토 펜슬입니다 이 브로우 제품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만나봤던 브로우 제품들 중 그러니까 하드 포뮬라만큼 자연스럽고 하드하게 잘 발린다 해 가지고 데려왔던 그런 저렴이 제품들 중 얘가 제일 하드 포뮬라만큼 좋았어요. 확실히 하드 포뮬라가 얘보다 이제 컬러가 다양해요. 얘는 카키 그레이 색상이랑 이거 이 카키 그레이랑 카키 브라운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하드포뮬라는 좀 색상이 다양하니까 그게 좀 메리트? 근데 얘도 되게 비교해서 견주어 봤을 때 되게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눈썹은 이렇게 그려주고요. 나스의 섹스어필 블러셔를 사용해 줄게요. 오늘 볼 중앙부터 이렇게 퍼뜨리듯이 펴발라 줄게요. 굉장히 좀 청초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블러셔를 해주시면 훨씬 쉬워요 애플존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하이라이터는 아까 요팔레트에 여기 가운데 똑! 하니 자리 잡고 있는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줄게요 음, 얼굴에 처음 발라보는데 좀 걱정되긴 한데 한번 여기 광대 쪽에 발라볼게요 일단 음. 좀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안한것 같기도 하면서 자연, 자연스럽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음! 조금 좀 광이 나네요, 되게 자연스럽게. 근데 약간 핑크 키가 돌아서 그런지 되게 혈색 살려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코끝에도 해주고 콧대도 살짝. 네 아무튼 하이라이트는 살짝 밤에 안 들었던 거니요 <웃음> 이거는 맥의 파우더 키스 립스틱 라인 중에 트위티라는 컬러입니다. 살짝 황토빛이 도는 그런 베이지? 베이지 브라운 느낌? 약간 밤에 이것만 바르고 나가면 좀 입술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그런 보호색 느낌? 저한테는 되게 커버용으로 좋아요. 나스의 립 펜슬을 사용해 줄게요. 얘를 입술 가운데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 마지막 활용 점성 활용 점성 나갑니다 여러분 나스 제품이고요 립글로스 브릴리어튼가 네 아무튼 그 제품의 바이트라는 컬러예요 이거를 입술에 얹어줄게요 허어! 이렇게 해주시면 제 홀리데이 뭐라고 할까 음. 글리터 메이크업은 너무 직상하니까 스파클링 메이크업? 뭐라고 하지? 그냥 제 연말 메이크업 제 연말 메이크업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네요 뭐 제목이 어떻게든 정해져 있겠죠? 아무튼 제가 이쁜 제목을 지었을 거라 믿, 믿고 아무튼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